오늘은 기능적인 부분 말고 어 우리가 좀 마진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 마음가짐 음, 이러한 좀 어, 마인드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어, 다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마진트레이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부감을 가지거나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현물트레이딩 그러니까 스팟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트레이딩 방법과는 어 아예 달라요. 아예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 마진 트레이딩은 기존의 현물 트레이딩 하던 방식과 아예 다릅니다. 아예 다르고 어뭐 그리고 그뭐 레버리지라 레버리지라든지 아니면 뭐그 트레이딩 하는 하는 기간도 아예 다르게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예 다른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그 와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어, 레버리지 를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 양방향 거래 어, 레버리지가 끼다 보니까 아무래도 레버리지는 거래소 쪽에서 그 담보금을 대상으로 담보금으로 이제 어, 그 최대 100배까지 그 담보금의 100배까지 어, 대출을 해준 다음에 그 대출금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출금에 손실이 생기는안 되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 담보금을 어, 보증 삼아서 어, 그 대출을 해준 돈에 손실이, 어, 생기겠다 싶으면은 그 손실분 만큼을 보증금으로, 어, 이 벌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마진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의 보증금은, 음, 만약에 그 대출한 돈에 손실분이 생기면 딱그 보증금만큼, 담보금만큼의 손실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어, 트레이딩을 한 사람은 기존에 들고 있던 담보금이 100% 다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이래서 마진트레이딩이 위험하다. 어 이렇게 말하는 게 대부분이죠. 어 근데 음, 이 말이 뭐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또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어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 웬만한 거래소, 뭐 바이낸스는 125배까지 가 되는데 웬만한 거래소는 최대 그 레버리지를 100배까지 어, 설정을 허용합니다. 을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이 100만원 이라고 하면은 최대 1억까지 빌려 주는 거예요 트레이딩 을 하라고 그쵸 그래서 1억까지 100배까지 레버리지를 껴 가지고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솔직히 이거는 상당히 그 혁신적이죠 네. 늘 말씀드리다시피 수익 기대 수익률은 리스크와 비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레버리지를 많이 끼고 어, 큰 수익률을 기대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리스크는 어, 같이 동반이 되게 마련인데 그 리스크가 어떻게 어, 실제 트레이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은 어, 살짝 조정 반등 주는 그러한 볼, 자리로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이 자리에서는 한번 롱 포지션을 잡아 볼까 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서 롱 포지션을 들어갑니다 어, 그래서 롱 포지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공매수 음. 지금 모의거래 계정, 계정에 어, 9,900불이 있는데 한 100불 정도만 들어가볼게요 100불 레버리지 100배를 끼고 어, 바로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100불 그리고 수수료가 바로 자동으로 빠져 나가죠 어, 그래서 요거 보실 수 있고 네, 그래서 포지션을 잡자마자 100배 레버리지 시작하면 은 어, 순손익은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지금 솔직히 양봉이 나와서 그 여기에서 프로핏이라고 하는데 프로핏은 솔직히 7% 어, 0.07% 움직여 가지고 100배, 100배의 1 0 0 수익률이기 때문에 지금 7%의 수익을 보고 있어요 어, 지금 바로 11%네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순손익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포지션을 잡자마자 어, 원래 수수료에 100배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어, 지불했기 을 때문에 왜냐면은 내가 실제 트레이딩 하는 금액은 원본, 원금, 담보금이 아니고 100배에 해당되는 그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똑같이 내는 거기 때문에 100배의 리스크는 동시에 수수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양봉이 나왔죠. 잡자마자 양봉이 나와 가지고 지금 움직보고 손익이 지금 플러스가 되는데 이 움직이는 범위가 지금 17% 18% 어 일반 알트, 알트코인이나 현물거래 할때 17% 20% 쉽게 나오는 그 비율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 네, 제가 잡은 가격에서 얼만큼 움직였나 보여드릴게요 진입가격이 8576 입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이만큼 올랐습니다 0.15% 올랐어요 그런데 수익이 어, 12% 아까 20% 까지 갔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 아래로 조금씩 만 조금씩만 움직여도 레버리지가 껴 있게 되면은 어, 이만큼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데 근 반대로 어, 밑으로 떨어지면 은 손실률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담보금 그 담보금이 만약에 손실이 100% 난다 이렇게 되면 은내 담보금은 사라지는 거고 그죠 근데 레버리지가 100배니까 이거는 밑으로 1%만 빠져도 청산이 되는 거예요. 밑에서 1% 어디까지 가나 볼까요? 음, 대략적으로 한 8490불, 어, 8490불이 가격이 어, 이 정도 되네요. 그렇죠? 이거 큰 타임 프레임에서 어느 정도 범위인지 한번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네. 8490이었죠? 아까? 그러니까 직전 반등 지점 요 비슷한 부분 어, 요게 솔직히 치고 찍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어, 이러한 경우에서도 롱포지션 잘 잡고도 청산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 마진트레이딩은 상당히 어, 혁신적인 거래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어,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를 할때 위로 단방향만 보고 매매를 한다고 하면 은 아래로 갈때 리스크 대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어, 아래로도 베팅을할수 있도록 어, 이렇게 파생상품이 나온거지 해칭수단으로 거기에다가 레버리지 100배를 끼게 되니까 사람들이 와 이제 레버리지 100배 껴 가지고 어, 위든 아래든 한 방향 쭉갈때 여기에서 100배 껴 가지고 그냥 쭉 들고 가면 은 대박 나겠다 어. 이러한 생각을 해서 레버리지 100배를 끼고 이제 풀시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100%를 어, 몽땅 투입을 하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이 나고 있어요 수익이 나고 있는데 어, 만약에 다시 한번 이전 바닥을 찍으러 가는 움직임이 나올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마진으로 넣은 100달러가 모두가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마진 거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 뭐라 그래야 될까 사람의 어떤 그 투기심 욕심 이런 거를 자극을 해서 어, 좀 과감하게 베팅을 그러니까 도박하듯이 그 트레이딩을 하도록 좀 유도를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 그래서 어, 마진은 위험하다. 어, 마진은 위험하다. 이거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근데 진짜 중요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건 마진이 위험한 게 아니고요. 어, 마진을 대하는 사람의 어, 욕심 마인드가 위험한 겁니다. 어. 실질적으로 저희 트레이딩하는 트레이더들이나 아니면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진으로 수익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 보시면은, 어, 욕심,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상당히 잘되 계신 분들이 많죠. 그쵸? 그리고 그 어, 리스크 관리도 잘되 있고 그뭐 그 비중관리나 배율관리나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어, 한번에 뭐 청산을 당하거나 그렇죠. 손실이 뭐 너무 막중하게 나가지고 뭐 멘탈이 다 깨진다든가 어, 이런 케이스를 좀 방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거래를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마진거래를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준비가 돼야 할 거는 마인드셋이다. 마인드셋 마인드셋 욕심 욕심내지 마라 마진트레이딩은 한방에 로또가 터지듯이 뭐쇼에풀 베팅을 하든 롱에 풀 베팅을 하든 100배를 껴가지고 어, 대박을 노리는 투자 방법이 아닙니다 어, 오히려 내가 현물트레이딩을 하는 금액이 100 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 10% 정도만 마진트레이딩으로 와서 어 반대 방향에서 만약에 움직였을 때어 그때 해칭하라는 수단으로 어 그러니까 어떤 탈출구가 되는 어 출구전략이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어 마진트레이딩을 접근하는데 올바른 어 투자 방법이다 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 그래서 오늘은 마진트레이딩을 대하는 자세 어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음 기존에 저희가 마진트레이딩 튜토리얼 뭐 거래소 기능 설명, 용어 아니면 뭐 각 거래소의 기능 비교 이렇게 좀 영상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마진트레이딩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기 때문에 꼭이 말씀은 드리고 시작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마인드셋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소개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을 한번 다뤄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 좋게 지금 100배 레버리지를 끼고 롱포지션을 잡자마자 지금 손익이 플러스가 나고 있는데 드뭅니다 이런 경우 드물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러한 좀 어, 마인드셋. 마인드셋을 마인드셋 반드시 갖추고 나서 어, 마진 트레이딩을 하셔라 어,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고 저희는 어, 다음 주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